음, 뒤에 문제들은 뭐 각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요약집 다시 펴주세요. 요약집. 자, 요약집 58페이지 봅시다. 자, 총정리 한번 좀 하고 갈게요. 자, 요약집 58페이지로 가세요. 요약집 58. 자, 58페이지에 그 박스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배우세요. 등기 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중에 저장, 맞죠? 저장된 때 접수한 걸 본다. OX, O죠.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마친 경우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 자, 두개 비교하시라고 한 거예요. 네. 요런 식의 이제 비교질문을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란히 들이면 대충 보여. 그죠? 근데 요거 하나만 드리면 그런가 싶어. 그렇죠? 이런 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8월 9일날 일요일 특강할 때 이런 질문들 계속 섞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비교해서 보시라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힌 경우, 맞힌 경우, 맞힌 경우. 그죠? 맞힌 경우. 등기효록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저장된때 뭐야? 저장된때 뭐야? 접수한 때. 접수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OX 오죠. 자,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얘랑 얘랑 같은 말이고 얘가 틀린 말이죠. 이런 거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지문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에 등기 종류가 나와 있죠. 자, A 보시면 부동산 표시. 자,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 맞죠? 언제나 표제부 언제나. 또 언제나 주등기 뭐 있죠? 말소 등기 있죠? 다음, 말소에 말소 돼 안돼 안돼요 자 ox 뭐라고요 말소에 말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회복해야지 자 건물이 화재로 없어지면 말소에요 멸실이요 멸실 등기 들렸죠 자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운데요 말소다 아니다 아니다 ox 오, 오 맞는 말이죠 다음 64 페이지로 가세요 64 자 64페이지에 이제 에, 에, 가슴 아픈 오타가 있어가지고 예요거 예, 선택 아니라 선행이 선행, 선행. 예, 고쳐주시고요. 자 A부터 봅시다. 부동산 소유권 일부 이전은 가능하나. 자 여기 일부 나왔죠? 일부. 이거 부동산 일부예요, 권리 일부요. 이 권리 일부예요. 앞에 부동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권리의 일부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분 이전이죠. 권리 일부 지분 이전은 가능해요. 근데 한 필지 일부를 분할하지 않은 특정 일부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지분 이전 은 되지만 부동산 일부 이전은 안 된다. 꼭 하고 싶으면 분할해서 해라. 이 소리죠. 맞는 말이고. 자, 두 번째. 한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일부 상태에서 지상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설정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설정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세, 한동 건물을 구분,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일부 상태에서 전세가 가능하죠. 전세가 가능하다. 전세 빌리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 뒤에 보세요. 공유, 지분 있네, 지분? 지분은 전세를 빌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거 X가 되겠죠. 예,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전세권 안 되는 거죠. 다음 2 보세요. 공유 부동산 소유자 중 1인이 내 지분만 보존 등기 신청했대. 자,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부 전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각하됩니다. 각하. 각화. 만약에 이거 깜빡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 유효부요. 깜빡 등기하면 유효부요. 으? 아니, 각자 지분만 보존 등기 못 하잖아요. 근데 등기는 깜빡 야, 너는 반이나 있네? 그럼해 줬어. 유효부요. 으? 무효 무효. 왜?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죠. 29조 이후에 걸립니다. 이게 예, 다음 주에 또할 거예요. 자 소유권 지분, 지분, 지분. 지분은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지분 팔수 있으니까 저당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다음 65페이지 보세요. 65 바로 옆에 있죠. 자,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자, 실제는 증여인데 등기사에서 뭐라 뻥쳤어요? 매매. 자,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죠? 어차피 아들 거니까 유효. b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어요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가운데 뺀 거지 빼고 자 매매 당사자로 해서 허가를 받았대 허가를 여러 개 받을 거를 하나밖에 안 받았다 이뜻 이에요 자 그러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 잘못한 거에요 잘한 거잘 못한 거지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전에 경력 됐더라도 아무리 합의가 있고 먹고 다 필요 없고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음, C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양수인이 1번으로 탁 들어온 거죠. 자,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하면 안 돼. 근데 했어. 유효고요 유효. 그랬죠. 유효, 유효. 기왕 실행됐으면 유효입니다. 다음, 뒤 보세요. 자, 건물 멸실로 끝난, 끝난, 무효인 보존등기인데요. 제3자가 들어오기 전에 신축 건물에다 갖다 쓰겠대. 돼, 안 돼. 안 되죠. 요거는 무효죠. X. 자, 보존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상에 다소 차이 나서 다소 차이. 이 정도는 봐줄까, 안 봐줄까? 네. 자, 애매한데, 자, 뒤에 뭐라고 하냐면,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랬어요. 그럼 봐줘야 돼.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성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 68페이지. 자, 68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효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A 보시면 등기 순서는 같은 구, 같은 구 순위 번호 동순, 다른 구 접수 번호 별접, 동순 별접. 그랬죠? 맞아요. 자, 대지권은 접수 번호. 대지권은 접수 번호, 대접, 대접, 대접. 자, 순위 번호 아니라 접수 번호. 틀렸죠 자 등기 의 추정력은요 권리 등기에 대해서 권등기죠 권리 추정력이고 표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래죠 틀렸어요. 자 판례는 등기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도 인정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랬어요. 그자 당사자 사이에도 인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 가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가등이 추정력이 없다, 추정된다 X죠. 자 저당권이 있으면 돈 꺼줬겠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까지도 추정합니다. 자 다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로 자, 소멸했어. 그러면 말소하지 않고 후순위로 중복전세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중전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끝난 전세라도 지우고 나서 들어와라 이거예요. 네. 없다. 틀렸어요. 다음 73페이지 봅니다. 73 예, 나중에 요 부분만 이렇게 이제 멋이 중간데 이렇게 따로 한 것만 떼어 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유튜브로쫙 모아 가지고 한번 올려 드릴라 그래요 별로 좋아질 않네 예, 예, 안할까 그럼 예. 자 73페이지 보세요 예. 자 구조상 이용상 동성이 있어요 그럼구분 건물 등기 해야 된다 요 해야 된다 는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구분 건물까지 등기 해야 이제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요거는 하여한다 틀린 거고요. 자 그분 건물 등기용지는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와 개개 전유분에 대한 표제부 갑고 울고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가요. 표제부 갑고 울고 해야 돼요. 전유분마다마다 표제부 갑고 울고 이 틀린 겁니다. 다음, C.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지 되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맞죠? 한동 건물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소, 지, 지면.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종류 비율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소, 지, 지면. 서 맞는 말이죠. 다음, 자, 집합건물 등기 기록에, 자,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건물에다 했어요. 그럼 등기 가는 걸 받아가지고, 토지에다가, 요거 해당구에다가, 갑구나 을구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넣어주게 돼있죠.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요거 이제 문제 틀리게 하려면, 이 직권을 대장소관청 촉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또 여기 해당구를 표제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 내는 거죠. 또 토지 등기를 또 건물 등기로 바꾸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단골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맞는지 분이고요. 다음 대지권 등기를 했으면 한동 건물 등기로 자, 표제부에 자, 표제부에 대지권이란 뜻틀렸죠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해당구, 해당구. 그죠? 건물이 아니라 토지, 토지.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의 뜻의 등기를 직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주권의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한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비교해서 찾아야 됩니다. 다음, F, 규, 규, 규, 규, 규.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때는 그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에 등기된다 그다음에 갑구와 을구는 말소해죠. 갑구, 을구 말소해서 표제부만 남기는 겁니다. 규약상 요거를 단독 신청으로 소유자가 신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자, 맞죠? 다음. 집합 건물 규규규 규, 규약상 공용부 대해서 규약을 폐지했대. 규약을 폐지했으면 이거는 개인 거가 됐죠? 누구 거? 취득자 거. 이제 내 거다라고 보존등기를 지체 없이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규약 표지하면 보존등기 단독 신청 맞는 말이죠. 다음 자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이라고 써 있지 않다면 대지권에도 당연히 같은 효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아파트 5 0 1을 저당 잡으면 대지분도 대지 같이 잡는 거다 이런 취지죠. 건물만이라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같이 묶어 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맞는 말이죠. 다음 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 잡힌 건물인데 건물만 팔아요? 건물만 못 팔고 건물이랑 대지권이랑 같이 팔아야죠. 그래서 건물만 이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다음 대지권의 뜻에 등기가 된 토지. 이 토지는 대지권 잡혔다라고 하면 그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을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게 암소리 안 하면 소유권 대지권인 거예요. 토지 소유권 대지권이 뜻이다. 그러면 이건 갑구의 대지권 뜻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토지 소유권을 저당을 잡을 수는 없는 거다요.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소유권 대지권으로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 토지 소유권은 저당으로 못 잡는다. 다음, 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건물, 건물.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 이 잡혔어. 그럼 건물만 빌려요? 건물만 빌려요, 지분까지 빌려요. 건물만 빌리지, 건물만 전세할 수가 있다. 오히려 대지권까지 전세를 빌린다. 그럼 틀린 거예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은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전세는 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다음 76페이지, 자 76페이지, 자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자 신청서는 급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전쟁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법관이 갖고 오라고 영장이 내면 그때는 들고 나올 수가 있다, 있다. 틀렸죠 옮길 수 있다. 자 신청정보 나오면 5년 신청정보 신청서 신청정보 나오면 5년 이에요 등기기록 매도공신 그럼 전부 다연구보전이고 신청서 신청정보는 5년 5년 됐죠 다음 7 7페이지자7 7페이지 보세요 마지막이죠 77 네. 자, 77페이지. A 보시면 등기 기록 내모치세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 등기 기록, 요 내모치시고. 여기 부속서류 내모치세요. 부속서류 내모치세요. 부속서류. 자,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근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만. 이해관계인만 열람만 할수 있어요. 부속서류에는 증명서나 아예 안 되고, 누구나 열람 안 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만 할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음 B 등기상 증명서 발급할 때 매매 목록 또뭐 있죠? 도면 또 공동 담보 목록 또신탁원부 얘들은 그것도 같이 해줘라고 신청을 해야 포함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공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마지막 구분 건물 증명서 발급할 때는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와 해당. 자와 해당. 와 전체 그럼 틀려요. 와 해당 전유분 기록을 합쳐서 하나의 기록으로 본다. 다 포함해서 발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서론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